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5절과 6절을 우리 한목소리로 우리 소리 내어서 봉독합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6절 말씀을 한번더 소리 좀더 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순서 순서에서 딱딱딱 진행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오신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예배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지어다 믿음대로 될 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음.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잘 마쳤고 아마 오늘은 달란트 잔치한다고 합니다 어,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어린이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고 또 다음주는 청소년부 우리 함량 가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갖게 되고 또그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 이번에는 수련회지만 미자립 선교하는 그런 우리 청년의 수련회로 이번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님들의 그 열기와 열성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훅끈흐끈 달아오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 늘어나고 있는데 그가 못지않게 우리 교사들의 혼신과 열심이 훨씬 더 여러분 살아나고 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강력한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고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이 자녀의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유명한 기업인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자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 계승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부모로서 가져야 할 막중한 사명이요, 책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제일 좋은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 어, 재벌 중에 재벌이죠. 그는 시카고 대학은 물론이고 미국에 12개의 종합대학을 설립했고 수천 개의 교회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어서 파쳤던 정말 멋있는 재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 시카고 대학에서 이 교회를 지어서 헌당식을 할때 시카고의 트리뷴지라고 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엄청난 세계의 그큰 부를 누리고 있는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부자가 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록펠러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이 믿음이었다고 신앙이었다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6살 때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신앙의 유산이 오늘날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록펠러의 전기를 보면 어, 단돈 1달러가 생겨도 그 1달러에서 11조를 떼또 예배당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게 하는 것 부모님은 계속해서 11조와 예배와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오늘날 만들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개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에게서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걷어내는 사무엘이 탄생하는 거죠 믿음의 어머니에서 사무엘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중간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는데 그 시대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된 것은 엘리자벳과 사가랴의 경건한 부부를 통해서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개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만큼 큰 불행은 없다 영적 이 개성은 어, 비단 한 가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개성의 큰 문제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 학교가 빈약해지고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학교 교육의 교회 교육이 밀려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다음 세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의 실태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한 교회가 한 100년 가까이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예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한번 일어났다가 한 제네레이션, 한 세대 30년 정도 지나면 세퇴하게 되더라 이것이 교회 역사가 온데 계속 회자되고 있는 패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의 어떤 열정과 헌신으로 큰 건물도 짓고 교회당도 짓고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정작 그것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어져서 세퇴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서구 교회를 통해서는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찬란했던 서구 교회도 역사가 흐르면서 머리가 하얀 소수의 노인들만 교회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당은 교회당 자체가 유지가 안 돼서 건물이 팔려갑니다 술집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그것이 서구 교회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김기훈 선교사님이 잠깐 방문해서 어, 당,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웨일즈 지역의 선교 상황을 잠깐 말씀하면서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갔습니다. 그 웨일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1860년대부터 1905년대까지 엄청난 영국의 감리교가 일어났게 만들었던 그 붕의 불씨가 되었던 역사가 웨일즈 지역인데. 예. 그외일드 지역에 지금 교회당에뭐 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당에서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70세 은퇴해야 되는데 그 뒤에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85세까지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 후임자도 다른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나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견 성교사님도 영국교회 가서 뜨듬, 떠듬 뜨더한 영어로 설교한다 하더라고요. 영국교를 회 그렇게 성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860년도에서 1905년도에 제가 웨일즈 지역에 일어났던 그부흥의 역사를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와, 낭시에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할 만큼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안될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그런 일들이 웨일즈 저역에 일어났고 또 교회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쉴 사이 없이 기도하고 예비하고 모임들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웨일즈의 부 운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왜 이제 지역 전체가 다 영적 진동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그곳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선교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가 안된 겁니까? 영적 개성이 안된 거예요 영적 대물림이 끊어진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개성은 교회의 존폐 문제다 서구교회를 보면 아니까 사활이 걸린 문제다 어. 이 영적 개성에 제가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을 좀 강하게 걸었죠 생명을 걸자 그랬어요 왜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 때는 뭐 고만고만해서 신앙생활 유지도 하고 이 정도 되면 예배 분위기도 살고 또 우리 공동체도 느낄 수 있고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적 개성의 문제가 이게 단절이 되게 되면 이어지지 않게 되면 얼마 안가 우리에게도 10년, 20년, 30년 안에 텅텅 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개성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서 신앙의 1세대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모 세대의 영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갓난아이 때부터 철저히 부모들의 신앙교육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조기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도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앙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한 가운데 1 2 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 땅에 기념비를 세우라. 아니 놈실대는 요단강을 건넌는그 다급한 상황에서 돌을 취해 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후대를 위해서였어다 후대.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어,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잊지 않도록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라. 가난의 이교도 문화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술을 예, 영두해두고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고 신앙하고 있는 우리 세대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전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은 가난안의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하나님은 혼합되기를 원치 않으셔가지고요 너희들이 가난안 땅에 진격해서 들어가게 되거든 그 가난에 있는 이방신들을 모조리 다 진멸해야 된다 깡그리다 예,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다음 세대, 너희들 세대는 날 만난 세대고 나와 함께한 세대고 나아가 인도한 세대고 너희들은 나를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인가 너희들의 자녀 세대는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에 혼합되고 그기에 섞이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수되는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대한 문제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사업을 물려주고, 가업을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신앙의 전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축복이 될수 없다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셔요. 10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업. 기업. 무엇이 기업이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 동의합니다. 자식은 기업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업보다 더 크고 중한 요 기업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공적으로 어떤 기업을 이끄는 것보다 자식을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 공부 깨나 한 사람들 중에, 아, 내가 집에서 애나 보려고 이 힘든 공부를 한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를 바르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박사 100개를 따도 모자람. 박사 백기를 따서 아이 하나 잘 키웠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일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때문에 목회는 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떠나서 내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목회보다 귀한 것은 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위하여 훌륭한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훌륭한 아비가 정말 더 필요한 세대다. 훌륭한 아비가 더 필요한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신앙의 가장 좋은 모델은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막 애를 써죠 하지만 문제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예배 빠지고 학원에 가는데도 교회 가라고 말하지 를 않아요 부모의 태도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영적 역량이 달라질 겁니다 중고등부까지는 교회 잘 나가던 아이들이 청년부에 올라가면 교회 나가지 않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모가 영적인 역량을 주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 그때 부모가 가지는 영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냐 공부를 더 강조하고 있냐 네가 돈잘 버는 거 강조하고 있냐 아니면 의식이 되든 의식이 안 되든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고 있냐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심중에는 공부를 더 강조한다면 아이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대화해서 우리 부모가 진짜 예수를 믿는 분인지 다 알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적 태도 마음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랑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철저하게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격길로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그러나 부모가 그렇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 부모의 모습에서 따라갈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는 것이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막 시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모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만큼 붙잡고 있어도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자녀들에게 가서는 80이 되고 70으로 변하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50 정도를 하나님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믿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의 그 평가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자로 인정받는 것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나 날마다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다는 그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좀 세상적인 것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걸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자녀들은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이 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구절을 무엇을 기록해 놓는가? 무엇을 기록해 놓는가? 다시 한번 더 6절을 띄어 드릴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말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암흑기 때 하나님의 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신령한 근심은 뭐냐 믿음의 개성이 안 되는 자녀 세대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부모 세대와 동떨어진 믿음 생활 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말라기 사장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다음 세대의 영적 개성이 일어나야 된다 영적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들과 딸에게도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유치부에서도 어린이부에서도 청소년부에서도 청년부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알렐루야 그것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3세대가 공존되어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아비세대 청년세대 아이세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세대와 청년 세대와 또 장년 세대 이 3세대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야 됩니다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함께 보폭을 맞춰 걸어감으로써 영적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의 집에 관한 다비스의 장마에 관한 참 좋은 책 하나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예배 모델,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으키려 원하시는 그 예배,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 풀어지는 예배, 다윗의 장막의 예배. 그 다윗 시대 때 예배 모델인 다윗의 장막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 역대상 25장 1절과 6절,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아비 세대와 청년 세대와 아이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군대지휘관들과 더불어 가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아비 세대만 주역이 돼서 예배하는 세대가 아니라 아비 세대와 청년 세대와 아이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각자 직임을 맡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다비의 장막에서는 경험 많은 아버지들이 예배를 독점하지 않았어요 젊은 예배 인도자들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장려하고 권장하고 또한 아비 세대들도 나이가 많다고 멀리 앉아서 구경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젊은 예비 인도자들은 기꺼이 노련한 아비 세대의 지도를 받고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음. 여러분, 그운동때 보면 그, 어, 그 릴레이, 바톤 한 사람 열심히 뛰고 나면 기다렸다가 다음 바톤 받아가지고 이어가는 그것은 신앙적 세대 연결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 세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가지고 우리 이제 은퇴할 때 다녀갈 때 다음 세대한테 바을 넘겨주자 그게 아니라 이 신앙의 세대는 어른 세대 청년 세대 아이들이 함께 와! 하고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여러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에게 계속해서 오픈 계속해서 열어주고 할렐루야 더 열어주고 끌어당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잘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다도 이 세대 연결 영적 계승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필수적이라는 것이 한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아비 세대 부모 세대에는 게 있어야 되고 또이 다음 세대 대를 끊으려고 하는 영적 개성을 잘라버리게 하는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산의 수고와 함께 영적 전쟁이 반드시 수반되는 때가 지금 우리 세대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세대로 일어나려고 할때 이들을 향한 영적 공격이 강력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비 세대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간절한 기도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해산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 아비 세대의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칼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타녀더라 너희 속에 그리스의 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가지읽시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어떤 수고? 해산하는 수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비 세대의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은 해산하는 수고다막 그냥 신앙생활 하겠지 잘 하겠지 지도 뭐 교회 좀 다녀봤으니까 지도 예수님 맛을 좀 봤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쓰고 여러분 사무엘에서도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인퇴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한나가 그 생명이 안 생긴 것을 보고 통분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과 통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한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못낳는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심각한 불임 영적 개성이 끊어지는 상황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나가 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너무 통분히 여기시는 그 상황을 이 한나가 접수하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금을 전표하면서 한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의 불임 상태 다음 세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적 개성이 안 되는 거죠 통분이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요인이 한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 불임, 영적 개성이 끊기는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통분히 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는 한나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한나여 일어나라. 한나여 일어나라. 영적 부림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 한국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어머니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통분의 여기며 이통분의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실험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대들의 부르심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대를 떼적하기 위해서 강력한 마귀의 군대를 보낼 겁니다.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두는 관심을 흩어버리고 엉뚱한데 분산시키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중독들 음란과 미디어와 게임 중독으로 저들을 사로잡기 원하고 다음 세대 영적 해산을 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까지 장난을 칠 겁니다 모세 어머니 요괴벳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칼대 상자에 아이를 숨겨 날강에 흘려보낸 사건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보다 더 많아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난 것은 다 죽여라 모조리 죽여버려라 그렇게 할때 경건한 모세의 엄마 요괴뱃은 대단한 몸을 하죠.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거기 담아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이 뭡니까? 엄마 요괴뱃이 이 상황을 통분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 아이를 살릴 방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략이 갈대상자예요. 부모가 기도할 때 전략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또 요셉이 꿈에서 경고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이 데려간 사건이 있잖아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요?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헤롯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두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경건한 요셉이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어라 한밤중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족들 데리고 떠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는 이 세대, 다음 세대, 붕 세대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바로와 헤롯의 영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우리 아비세대, 부모세대는 주님으로부터 전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너희를 살릴 수 있겠나요? 이것이 우리 아비 세대가 해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아이나 청년을 악한 세력의 노예로 막 잡아갈 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아말렉에게 납치된 부녀자들을 해로 가만두는 것을 거부했던 왕이 따위 왕이고 따위 의 용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사건을 우리 부모 세대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어떤 사건이냐? 따위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따위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 다윗은 자신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전쟁을 치른 후에 기력이 다소진되었음데도 불구하고 뺏긴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엘상 30장 17절 18절 19절에는 다윗이 기적적으로 아멜렉 진지에 들어가서 그 자녀 세대 가족들을 뺏긴 것을 되찾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할렐루야!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뺏긴 거 찾아야 합니다 뺏겨서 살았으면 안 돼요 멍청해지지 맙시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자녀에게 더 이상 케어할 만한 기력이 소진됐다 할지라도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을 여러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도 조금 도 우리의 아이와 청년 세대들을 대적들에게 뺏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때만 뺏어 올때 뺏으러 갈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로부터 힘을 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어 용기를 가져서 치고 들어갔을 때 저들을 뺏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부모들은 용사들이 돼야 합니다 사로잡힌 것을 뺏고 건드낼 수 있는 대적들을 대적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용사들이 부모 세대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대가 끊기지 않아요. 영적 계승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주변에 이런 악한 영의 공격들, 사탄들도 예, 막 주변을 배회하겠지만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영의 공격들이 있겠지만 우리 아비 세대가 깨어 기도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주의 인재 속에 살기를 주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하나님 사랑에 거룩한 중독이 되기를 여러분 세상의 것에 중독되면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돈, 물질, 인생, 에너지 중독되는 것을 다 뺏겨버립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중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세상에는 없지만 더큰 중독에 사로잡히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더큰 중독. 그게 뭐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사랑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룩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 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충 시앙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하심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더큰 중독으로 인하여 세상의 중독들을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쨌든지간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 무조건 욕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흐르는 곳이겠다 싶으면 무조건 밀어넣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 자녀를 밀어넣으면 저는 믿습니다 구원 받은 자를 돕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자녀를 또한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천사들이 쳐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주위에 더럽고 악한 영들도 호시탐탐 우리와 우리 자녀들 노리고 있지만 믿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주위에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스 1장 14절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니냐. 저는요, 한 번씩 세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한 번씩 천사가 도왔다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하나님께 여쭤볼 때 천사가 도왔다 천사가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악한 영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구원 얻는 자들을 섬기려 보내신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천사를 숭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무시하지도 마세요 있습니다 돕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혼자 영적 전쟁 우리는것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 천사가 힘을 써느냐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주의 임재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부터 천사들은 그 악한 영을 묶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재가 있는 곳으로 무조건 밀어 넣어야 돼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 에 무조건 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세대가 거룩한 붕의 세대로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쳐줄 줄 아는 그런 아비 세대,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집그 예배하는 그 실황들이 계속해서 영상으로 송를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많은 이 절, 젊은 이 엄마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예배를 계속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환영할 일이고 격려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세대와 함께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계속 임재로 엮여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악한 영을 묻고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저는 추원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영적인 삶과 비정과 영감들이 개성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집이 되기를 저는 기도할 겁니다 성대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신앙의 과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개성에 생명을 걸고 아멘 한나와 같은 아비 의미 세대가 일어나길 바라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 같은 용사와 같은 부모들이 우리 새날 교환에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워시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윗과요. 그, 어,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 아말렉에게 이제 공격을 당해가지고 성업들은 다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어떻게 다시 대적들의 손에서 되찾아 있었는가. 아까도 제가 세고 했지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아멘 뼈아 꼈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용기를 얻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때 여러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뼈아 끼지 않습니다 영적 개성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대 개성이 끊어지게 하고 다음 세대들을 사로잡아가는 대적들과 영적전쟁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 힘입어서 제가 말씀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저 말씀 혹시 기억해 놨다가 기도할 때 이사야 4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약속의 증거로 우리가 부탁 오늘 기도하길 원하는데 다같이 소리를 으면 읽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한다는 겁니다 호와를 힘입어하세요 호와를 힘입어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내가 적군에게 사로잡힌 포도를 빼내오겠다 폭군이 빼앗은 자녀들과 물건을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네 대적과 맞서 내 자녀를 구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뼈기지 않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개성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상창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끊어지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멜론의 영과 바로와 페로세 대적들에게 승리하는 선언 그 영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을 깨워 주옵소서 아비 어비 세대들이 깨어 한나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자녀 세대를 다다 부자평은 다다 풀어내려라. 요한을 힘 있게 하소서. 아버지를 힘 있게 하소서. 아버지를 붙들게 하소서. 기도와 예배로일요내 하면은 하나님하나님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세대가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되고, 마지막 때에, 신앙의 세대 계승을 끊어지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영과 바로와 헤롯의 대적들에게 승리하는 새날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아비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입겠습니다 빼앗긴 것을 찾아오고 사로잡힌 것을 건져내는 전략들을 가지게 하옵시고 아비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풀어지는 기도와 예배의 용사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영적 불임의 상황 봅니다 영적 개성이 끊어진 상황을 분통이 여기며 통분이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간 한나와 같은 아비 어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울며 매달리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한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보다 더 크고 중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주신 기업을 잘 일으키는 훌륭한 아비 어미들 우리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래도 시작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러분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교사나 부모들이나 아비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한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하나님 인재의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보호 울타리로 보내시는 천사들이 우리 자녀를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론 피로 덮어주시오며 주님의 완전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주셔서 주님의 영과 거룩한 말씀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 거룩함, 지혜, 경외함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11조를 구별하고 감사와 선교와 건축예물과 여러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 송길, 손길마다 하나님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것들로 견실한 것들로 정결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로야